피부과는 당연히 다녔었고요 SNS에서 좋다고 하는 여드름에 좋다고 하는 화장품들은 항상 써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거의 뭐 중형차 착각 한대 정도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음, 반드시 있긴 했었어요 근데 항상 애매했고 끝이 좋지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항상 더 크게 막 올라온다던가 그래서 한 1년 정도 꾸준히 다니던 피부과에서도 주기적으로 갔던 것보단 정말 정말 급박했을 때만 갔던 것 같아요.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왔던 것 같아요. 나도 이제 30대부터는 그래도 정말 성인여들은 딱지는 떼고 살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정말 그냥 마지막으로 왔어요. 네, 확실히 그건 있어요. 왜냐면 치료 자체가 원래 이렇게 병원 자체에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코스가 아니라 그냥 저한테 환자한테 맞춘 거라서 그런지 확실히 그 사후가 좋아요 진짜 일단 화장품도 많이 줄었고요 화장 대도 깔끔해졌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진단 같아요 그러니까 내 피부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주는 병원이 되게 힘들어요 정말 근덕하게 없으시는것 같아요 치료 목적 외에는 뭐 뭐 처방해 주시는 것도 없고 권하시는 것도 없고 참 그런 거 보면 은 본인이 이렇게 진단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들에 대한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자신감? 그런 게좀 보여서 좀 믿음이 더 갔었어요 커버 기능이 들어가 있거나 여드름 쪽에 들어가 있는 화장품들은 가격이 훨씬 더월등히효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차익금을 생각 한다면 내 피부 바탕이 좋아서 그냥 아무거나 쓰거나 아니면 정말 가벼운 걸로만 써도 유지가 되는 걸 쓰는 게 훨씬 더 비용 절감이 좋아요 저는 좀 아까워요 그동안에 제가 드렸던 돈을 차라리 지금 빨리 만나서 원래 지금 다니던 곳에서 썼더라면 아 저는 지금 정말 연예인 피부 뺨칠 정도로 정말 <웃음> 피부가 좋지 않았을까? 나아지는게 하루하루가 보이니까 한번치술받을 때마다, 치료받을 때마다 욕실이 나더라고요.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생얼이야라고 어, 말할 수 있는 날이 올것 같다라는 희망이 보여서 그냥 꾸준히 받으려고.